여기는 천지의 이것저것 성장한 번 볼까? 뭐야? 빨리 <목소리> 이 빨리. 박스 뭐야? 여기 어서 비웠어? 빨리 아, 설마 우리한테 주는 선물? 네. 아예 음, 엄청 무거워 무거워 음? What's this? 아! 뭐야? 알겠다 음? <목소리> 어, 음, 음, 음. 로션이에요? 알겠다 음? <웃음> 러시아 리그 슬라임 아니 <웃음> 냄새 좋은데? 아니 <웃음> 냄 <느낌> 좋아 이거 <웃음> 이게좋아와 <웃음> <느낌> <웃음> <웃음> <이 웃음> 이렇게 냄새가 <웃음> 네 봐봐 봐봐 하리보 짜리도 넣었네 그럼 만, 만들어보자 이거를 붓는 거 같아 여기다 응 여기다 오 우와, <웃음> 맛있겠다 아 별로 별로 별로 오 재밌어 <웃음> 잠깐만 지금 <웃음> 더러워졌어! 야 그만해! 어, 범해져 갔다 이거 아니 더러워졌어 <웃음> 지금 정리 안돼내손 어, 봐봐 <웃음> 시작부터 약간 좀 어려워졌는데 뭐.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, 갔어, 오, 갔어, 오, 갔어, 아,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네가 색깔 좀 넣어봐 색깔 색깔 색깔 아, 알았어 알 색깔 좀 넣어봐 <웃음> 뭐야 이거 머 갈색? 갈색인데 이거 너무 검정색인데? 이거 왜? 갈색 약간 이거 약간 좀 이상해 색깔 좀 아니잖아. 이색아이아니잖아거른 색깔. 아니, 잠깐만, 이거 그만하고. 이거 뭐, 이거? 어. 아 이거, 깐만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오! 이거, 이거, 이됐이됐이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약간 이거, 해요 이거, 이어 갈색 이제 절대 안 써. 야누구 아니야. 나 주황색 할까 아니면.. 초록색 할까? <웃음> 야 이게 진짜야. 이게 진짜. 야두개 하면 진짜 이상해져. 네 100% 어떤 색깔 다 섞이면 검은색이야. 네. 어? 염색 색고 있다. 예수한 거 제가 약간 좀 괜찮지 않아요? 얘가 얘보다 훨씬 보시면... 낫지 <웃음> <웃음> 얘가 얘기했잖아. 이상한 에이, 색깔. 좋아, 이상한 색깔 된다고. <웃음> 뭐가 좋아야, 봐봐 이거 검은색이야, 거기. 너무 망했어 지상. 진짜. 진짜 봐봐. 잘했어 지상아. Yeah. 잘했어, 잘했어. Oh my god, m a 아, 망했어 지상이 됐어. 근데 지금 봐봐 얼마나 약간 나쁘지 않아? 이 장식으로 이 생을 살려줘.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만나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잘 만들었는데 너거 보다는 잘 만들었어 <웃음> <웃음> 나는 진짜 괜찮은데? 오 이쁜데? 야 이쁘게 나와 야 진짜 봐봐 이쁘게 나와 아니 어, 나쁜지 안 돼?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좋은데? <웃음> 이거 아니잖아 봐야 <웃음> 되게 빨리심각 <웃음>